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에는 스페인 내전이 일어난 시기에 게르니카 지방에서 독일 폭격기가 떨군 폭탄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 도대체 어떤 전쟁이길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담긴 그림이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스페인 내전은 20세기 당시 모든 사회의 정치적 이념들이 총출동하여 얽히고 섞인 전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1931년까지 알폰소 13세가 통치했던 왕중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대공한 여파로 인하여 여론의 의견을 수용하여 총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공화파가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후 파시즘 군부 세력의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를 시도하면서 스페인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은 전체적으로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반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공화파 세력의 분열이 반군의 승리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반군 세력도 왕당파, 팔랑회사 파시즘 세력 등으로 분열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코는 이러한 분열을 잘 해결했습니다. 반면에 공화파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공화파 세력에는 무정부주의 성격을 띠는 아나키스트, 공산주의자, 공화적 세력 등등 많은 사상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서로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군대가 하나로 통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랑코 장군의 군대가 독일과 이탈리아로부터 막대한 군수물자를 지원받았는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자신들의 국가와 이념이 같은 파시즘 성격을 띠는 팔랑해당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신무기를 전장에서 테스트해보기 위해 보냈습니다. 고가파의 정부군도 소련의 지원을 받긴 하였지만 장비의 질이 독일과 이탈리아보다 좋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쟁의 승기는 팔랑해당이 잡게 되었고 1939년 3월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반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